I think I need a stick. Where a s o I have a I have a selfie stick, but I don't have a stick. 여기 연원산수 수비 좋은 길 아? 이거 영원산 수이 좋은 길두개 있어요. 길2개 있어요. Let's go up. <웃음> I'm tired already, 여러분. 여기 이제 사람 없어요. <laughs> She h e a r d my singing. <laughs> okay, let's go a n t o o u I want to go up. w o p w e l o p e go u We'll p e l l go u We'll o up. e l o p w go s p We'll g p go u w e o e l o p e l o e o go u o up. e o p o up. We'll go e e o go o o o o h o a Wow! s t n out of m m u t h w o s the one w o r e do some push-up first. y o g a n Yogi i a l no o u d e r there. e two, three, o u r r e x e r e e i h s e v e e t s e v e e h seven, e h s e e e h t s e e e h s e e e i h s e e e h t s e e n e h t s e e e h e v e n e h t seven, e h t seven, e g h t s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e e h e h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Go up here. Wow, 여러분, 보아 이거 한강 맞아요. This is the Han River, right? Wow. 농 n 亭 Dragon King. Uh, this thing is called亭. 위에 갈수 있어요? 래 위에 갈 거야? Oh. 엄청 예쁘. Ah, let me see if uh, the battery works. It's okay, 이거 어떻게 오픈? 네, 가위 없어. 쐈어. <웃음> 가위 없어요. 예, 레이. 저기요. 주변에 계신 아저씨, 아주머니 혹시 칼이나 가위 가지고 계시면 이 불쌍한 외국인에게 좀 빌려주시겠어요? 크크크. 아, 스텀 아스텀, 슈아. 슈아, 아스텀. 이렇게 큰 나가. 혹시 이거 가위 있어요? 가위? 가위는 없고 가위 칼 있어요 칼이 있어요 네. 칼아 네. 음. 혹시 이거 페르스 있어요? 네아이다가이다가네 네. 아, 네,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네, they have a knife. This naipe is a s a k s a it's a small chunk. She's eating apple. That's why she, she's peeling the apple skin. Dad! <laughs> this is you! Let's return this. Battery is in the water. 유리야, 칼쓸때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Watch out when you use i n i f e Mmm. Mmm. Mmm. 음 m m m e Awesome. Wow Yuri is there, Yuri is there, 계속등산해요이 h e 디 e 요 s t h 약수 The d m s t a n c e i a b u t 150m But, oh, I'm going to go d w n o e t h a t t h e y I didn't know that they have, a, they have a road to go down Ah, right, right? Wow, 이거 뭐지? Tempo, 맞죠? Ah, you can rest here too. p o 사포 h 사 a p o a a 갈까요? Wow. It's a temple. Wow. Wow. Wow. a 여기. 이거 맞아요? 혼자 먹어요. He ordered the menu a l r 와, 진짜 맛있게 먹어 아, 한, 한명 맞아요, 이거. 와, 아, 괜찮아, 정말 고맙습니다. 와, 맛있을 것 같아요. 와아 아 미디엄 이제 먹어도 돼요? 와 50% 왜? a r e 와아 음, 음. 오 마이 갓. 三十多一周你这么漢人这漢多人那那么多漢很好的 응~ 카치 먹으면 더 맛있어요~ 음 이거... 소주, 오, 이거 왜 맞아요? 와우, 맛있지? 주스, 이거, 이거 그냥 비슷해요, like f i r e w o 이거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, 한우. 음, 오 <웃음> oh <my God. 웃음> 뭐야, 이거, 이거 <웃음> 제일. <웃음> 와우, that's 음, so juicy! s l 와우! 와우, 맛있다! 니다와와 이분 마우 진짜예요? 와신 <목소리도> 와 음, 이거, 이거 주스 엄청 나요 I a n n o t say anything. k e n y a wow. Mm. This tastes like kissing of a cow. Ah, uh, Majima. I will miss you. This mm. is Majima a you. Oh. <laughs> m y baby is coming out, man."